괜찮아졌다. 저 효과가 없는데. 서진? 어. <웃음> 저로 갈까? 아이, 온다, 온다, 온다. 조심해서! 야, 근데 2박3일에3만 원대 안 하면은 겁나 싼거 아니야? 3층 아니 정부 규제 때문에 칫솔 치약을 구비할 수 없대. 근데 천원 주고 샀는데. 오 이거 소년이었나 봐. 어 이게 온돌이거든 온돌. <웃음> 아 온돌이었대 온돌. 온도. 우리 온돌로 불렸어 진짜 좋데 <웃음> 사진이랑 너무 다르네. <다른데. 웃음> <이거, 이거>,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꿀렁꿀렁해 <꿀란꿀란히> 바닥이? <웃음> <웃음> 여기 십천 원 오천 원이나 해. 경찰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바닥이 이상해. 진짜. <웃음> 나 사진이랑 너무 달라 에어컨도 있네 에어컨 안 된대 지금 온전기였어 <웃음> 에어컨은 안 켜진대 음. 거래 이게 4개가 안 걸릴 것 같은데 저 옷을 벗고 허리야 허야 잠깐 잠깐 <목소리가> 아니 <목소리가> 우리가 그 집이 나갔어 그 집이 좋았는데 어 예약이 다된 거야 그래가지고 어, 여기 온 돌빵이래 우리 누워서 TV 보면 되겠다 t v 만 있으면 된다 온방 필요 없다 하지만 너무 안 좋아 <목소리가> 너무 어려워 아, 그냥, 그냥, 그냥, <목소리가> 이거 어, 얼마? 나 귀엽네 나설탕 욕심이 <목소리가> 좀 있거든 얼맘디? 가격이 안 좋겠네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얼마이 뭐지 그야 1kg 4,000원 사볼래? 지금? 음 이게 짧은데 해서 이어 달라고 잼민이처럼 이런거에 꽂혀가지고 깠다는 뜻이네 그런 뜻은 아니겠 테이 위에 번호 하세요 사랑식 두개 순대 순대 내장 포함? 내장 포함 요 진짜 너무 너무 배고파 <배고팠네. 이 mechanic> 열었 어？요새 줄무늬 티를 많이 있더라고가 방도 있 는데, 너어댕기지사이거야요 귀엽다 오, <웃음> 프루둔도스타일이요아디다스랑또 네 무서운 아디다스랑이 반팔이랑 생기나 아, 아, 건데, 어. 옷 입고 가오잖아요오마옷좀덜입고 올걸 그러니까 나도 옷 들고 오지 말고. 이없었는데 10개 더 줬잖아? 30개? 어, 30개? 어, 30개, 살까? 30개 살까? 30개 살래? 1 k 로 살래? 3 0 살래? 로 살래? 30개 살래? 1키로 살래? 1키로 살래? 1키로 살래? 아1 나 여기 갔다왔좀보자좀보자야 저기 다른 명도다 나왔는데 선생님 저희 민지 어딨나요? 근데 그거 금지된 지 얼마 안 됐어 응야 내가 이 영상을 한세번내보고컴퓨 하나, 이거 하나, 치즈 국 음. 이거, 이거, 이거 두잔 이거 음. 응. 괜찮나? 한 명이 찍으라고 네, 로감사감사합니다 이거 왜이렇이아이로두 번만 두 번만 이렇게 아, 이거 와, 맛있어 영상 상장에서 이곳에 이 이곳에 말할 줄안 해요 진짜. 어, 어 이거 뭐야? 열정녀도 이거 되게 레인보 같은 느낌이야. 예원이 항상 오해처럼 나왔다. 뭐냐? 그거 있잖아. 마카로니에 작은 거 정도. 근데 소스가 안 돼. 아니야. 그냥 먹어도 리다이 공부 하고, 먼지 연말에 우선 리 파티를 할게 어 진짜? 초대하는 거야 지금? 와이 파티를 열게 음, 이거 파티다 드라이더 줘사도안 마시면. <웃음> 아, 취한 거 아이, 취했다 갈게요. 네, 얼굴하 달달해서 그냥 마셔도 되고. 짠. 맛있겠다 <웃음> 아 맛있겠다 짜겠다 들어가는 랑야 자전거 빌리자 무대를 또 불러야 되데 믿는 점. 읽어봐봐. 열 가지를 말해줘. 어? 진짜 열 가지나? 나 몸이 새빨개. 초록색 <웃음> 열가네 <열었다. 웃음> 만남은 짧고, 이별은 길어. 내가 1등은 뭐야? 멋있게? 누구? 클렌징 콩.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? 뭐야, 이러고 끝나? 뭐 리셋된 거야? 이야! 이제 시작이야! <웃음> 아, <이제> 이야! <시작이야> <웃음> 어? 드라이기 왔는데? 드라 기가 다니 는다맨달이는촌 네요？어, 그다 저거 어, 빨리 시작 어, 했다. 우리 오늘 아침 이. 드론처럼 포장하는 어거 아니야? 포토타임 어 신기해 쟤네 왜 이렇게 잘 먹어요? 진짜 쟤네 약간 에어시와서 불행색이 나와요 잘 먹노 쟤의 존재가 너무 나약하지 않아? <웃음> 여기, 가, <목소리가> 생 기면, 안되 니까 위 부터 아래 앞뒤 좌우 이런 모서리 들. 주어 회신 짬뽕 야, 아, 정윤재 <저> 아니 <오늘 놀람> 길거리에 파는 데가 맛있대. 응. <웃음> 아 예쁘다 오 예쁘다 오왜 아는 애도 들 움직였는데 이러다가 여기는 연예인 존인 가보다 일반인 존 전에 잘 내려오고 있지. 갈림길 두 개인데 해안도로 가는 길로 와. 길이 두 갈래로 나뉘는데 이정표 따라오라고. 지금 해안도로 가는 길로 빠졌어. 이제 우리 찾아가요. 어, 어, 어, 어. <웃음> <웃음> 오른쪽인 것 같다. 차가 빠지네. 오른쪽, 오른쪽. <웃음> 이제 이러고 가다 보면, 어, 퍼 백사가 나 오, 쳤다 야, 여기 앉아봐. 어디 앉 이렇게 맑아? 우리 늦었다. 우 늦었다. 늦었다. 정춘이다, 정춘. 아, 네. 네. 라면 여기. 라면. 대주라면 있다며? 장면 있나 봐. 이 열어주세요. 예쁘다. 필요해요. 물 받아놓자 세탁기 있네? 전자레인지, 밥솥, 식기 있고, 정수기, 커피머신, 토스터기. 대단해! <웃음> 야, 금수저, 아빠다 다시 살피구나? 아, 여기 좋은 거구나. 제주도 와서도 커피를 내려버려. 오늘 오후 일정 다 취소하고 숙소에 있어야겠다. 오늘 오후 일정 다 취소다. 야, 빠 일정 취소! 없는 게 없는 집이다. 야나 이거 스 e 바이미 이거 사고 싶 뭐. 침대맡에 두고 보면 은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음. 그렇게 좋다네 이거 근데 뭐 없어서 못 산다며 겨울에 말린데 당근에도 없어 그러면? 사볼까 응. 저거는 그거다 인터넷 가입하고 아 결합상품 결합하면 되지 다들 지금 이거 뽐뿌가 많노와야 냄새 왜 이렇게 엄청나요 이 애플민트라고? 야 냄새 진짜 좋아 가지 마. 왜이렇세요 어디로 가야 돼? 큰 길로 나가야지. 안금막히지 않고 빨리 나갈 텐데. 어, 맞아. 김영호 라이. 이게 69,000원. 수근냄새지 음. 수근 음. 음, 음. 냄새 날아가지 않았을까? 피자마아 음. 야 이거 종이다? 네. 종이더라고 <웃음> 향기 아이거 진짜 음. 진짜 좋아 우와 우와 오 <웃음> 되게 부드럽다 이신혼가든뭐 할거야 삼성으로 애 LG로 해? <웃음> <웃음> 음, <웃음> 우와 신기해 이건 <웃음> 음, 뭐지? 아어오와 어, 음방가까지나요 어. 이상해 어. 머리방 우리만 하는 거니 전라도 애들도 몰라 제주도는 머리묶음이라고 하는데. <웃음> 머리묶음 하나만 줘이거오기까지주식가사있잇이기까아주식켜 <웃음> 아, 이게 기록이 남잖아 우리가 뭐봤는지 그거 네. 볼까? 코딩오빠? <웃음> 네너저정 <웃음> 있어요 코딩오빠 아, 나진 애청자잖아 어나다 봤어, 봤어. 아니에안난 먹어봐야 돼왜 <웃음> 스포 왔까봐 <웃음> 아이야애기야 울어준다고 아, 원래는 아. 격한 걸 찍수 아, 진짜 맞는다 우리 생각쟤내일 감기 걸린다 음, 맞아 우 <웃음> 벌가락 색깔이 왜 이래? <웃음> 어른거 <어린> 아니야? 흐트산물입니다 <웃음> <웃음> 제발가락이 이상한 거예요 발톱이 다 날라갔어 알정으는 우리를 펴야돼? 자동으로 펴져 나이 되면다정리하고계기로 와가지고 아니 그런데 나중에는 읽으면 오히려 이런 도용한 게 좋다. 해또불들었어 아이다요 음. 술이 세정있네 어, 술이 리지면 안좋아 이 지금 이구를비비식얼마나 돼? 그도 너무 회사 간절한데 그니까 아, 잘못 그러니까. 썼어 비싸게만 됐다고 대미봐 치즈 플레이 커피 <웃음> 아, 아, 자도 아, 되고 국산도 아, 아, 되고 불도 아, 아, 되고 뭐든 하나 배달시켜 먹어야겠노 여기 황스타 같다 스시 그니까 네가 초대한 호스트. 거 아니야? 어. 웰컴블린 가 사셔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, <웃음> 감사합니다. 여기에 <웃음> 마사기를 좀 풀까? 어어어다한 달에 딱한청수 아이고 와 진짜 어 맵다 무차맛, 고추고차만좀더가운데올까야 s s 가 문제다 요즘 이다 s n s 를만 하네 아직 안뜨겁나어안뜨겁네기억에맛있는데 너무 비싸 어? 임신했다 그래, 그래. 아, 어, 응? 그럼 우리 엄마 아빠 되는 거야? 어? 어? 반응이 왜 돼요? 왜 어, 신경을 응. 못피겠다 강아지는 안 때리는데 야그 강아지도 안 때리는데 아유 잘 뒤집어 아 너무 덥지? 안열도 더울 것 같은데? 안열이 <웃음> <한정 흘렸다. 웃음> 진짜 고 안경이 된다고? 이된다들 안경이 된다고? 안경이 된다고? 안다고 안경이 된다고? 안경이 된다고? 안경이 된다 안경이 다 안경이 된다안이안 근데 내가 엄지가 너무 한톱이 <웃음> 없어서 너무 따가워 <웃음> 대학교 때 별명이 어. 그 오렌지칼이었어 오렌지를 내가 코스트코에서 <웃음> 어. 사와가지고 애들 다 까줬거든 어. 내 한잔은 엄마 아니 있다 음. 한 병을 다 깠네 무슨 역아 <웃음> 음. 음, 맛있겠다 맛있어. 이거 몇 시야? 5.5.5. 왜이찍어났어 너네? 시어나려고했어이어아 진짜? 진짜? 아니 우리 아들 진짜 다들 기절했어. 너무 아침부터 오지요. 응. 나저 발효다를 써보고 싶었거든? 저게 발효다 스트리아 응. 이거 좀꽉 눌러요. 아무것안러좀더 하세요. 꽉 눌러서. 아, 비스한데요 전화는 힘이 <웃음> 검지에 힘을 좀더 줘보세요 잘한다 잘했어요 앰프센 아, 항상 <웃음> 열심히야 어? 잘했습니다 <웃음> 인생 최고의 <책을> 것또 <웃음> 음 어.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은데 7료회가 진짜 감당되기 기원하나 털어버렸네요 토디 때초등학교에 음. 음. <웃음> 보내진 적 있거든 아, 아, 어 갔다 나르셔야 됐다 예전의 교실 야 근데 우리 어릴 때 그런 게 진짜 그 많이, 재미있다, 많이 어, 아, 갔다 지리산 그, 초반 그, 그, 그, 아침부터 우리는 t v 를 보고 오늘 11시에 체크아웃이니까 지금 8시네? 10시 반까지는 주문한다고 주건방도 살린댔어 다들 지금 <웃음> 구경하러 왔노 니 이거 살 거가? 어. <웃음> 니 결혼 어신혼집에다 <웃음> 어. 사드라 어, 음. <웃음> 우리, 우리 안는데요 저희 계신대요 우리 전재성 6만0 0원인데 한줄 주워왔어? 어. 침투 어. 설탕 안 넣었어? 넣었다 할게. 넣었다. 야 오늘 딱 맛있게 생겼잖아. 아, 아 진짜? 네. 난한줄 알았어. 아. 근데 여기다가? 이렇내빵 빵지 한 줄. 음. 나왔어 음, 너무 잘 구웠다 니네. 예쁘네. <웃음> 놀라게. 좋은 맛이야 이리 무례한 를 알려드린 적. 음! 음! 맛있다! 치즈 넣어먹어봐 진짜 그냥 카페에서 파는 거 같아 음. 해가 너무 잘 들어 있고 맘좀먹은 <웃음> <웃음> 진짜 오랜만에 먹었네 <웃음> <웃음> 야, 있잘 <웃음> 아, <제, 제> <웃음> 이래 <이리> 잘 놀어 서는안 <웃음> <30은> 된다 서는한손안 <웃음> 된다 김이 있다. 뭐좀 다가라도 갖다 줄까? <웃음> 이게 힙이래. 가방 같다, 아이가. 이리 여행쌤. 음. 음. 아, 체크업 하기 싫어. 니가 요새 꽃은 그거야? 콘서트 보이려고? 이게 꽃인 거 몰라? 몰라. 저디다가는너까지 그 <웃음> 아, 해가 뜨시고 좋다. 선크림도 안 바르고 있었네 아까 아 맞다 너무 예쁘다 왜 우리 동네는 안 이런거지? 가방에 없어 지도 아니고 <웃음> 누가 반시골 이랬는데 나는 반시골도 응. 동의 못한다 블루투스를 꾹 눌러봐봐 와 우와 우와 우와 아침에 <웃음> 선생님 오니까 너무 좋아요 그 수를 위도이게 서기 만의 공간. 홍콩 공을어보 면은 100편 이상이 사고받은 어... 슈야, 음... 나는... 유튜버 다된 <웃음> 생주, 색깔 이렇게 들어 습니다 날씨 진짜 좋아. <웃음> 응, 응. 갑자기 또 맑아졌어 날씨. 가 우리 있는 동안 진짜 날씨 다 좋았잖아. 응. 응. 세잔까지는 되겠다 <웃음> 네잔은 안 돼. 네잔까지. <웃음> 아, 진짜? 챙겨가야 되나? 안 나쁘면은 뭐또 챙겨서? 그러니까. 되겠네. 근데, 아, 아, 3 0 0 0 크다. 원이라고요. 와 신기해. 비자링콜도보 와. 니 뭐에 뭐를 말하는 거야 응? 공화에 여기 뭐니우리못 보내준다. 땀이 좀 났나? 아이 마셔요 조심해서 가. 조심. 안 어었어? 어, 네. 어 그냥 그래. 네. 그렇게 주름이야. 이쪽에 할까? 네. 어 어.